또 이온 반지름은 네. 양이온 반지름이랑 음이온 반지름이 있는데 네.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감소하는데 그 전자 껍질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이고 네.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기 쉬우므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요. 어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음이온 반지름은 중성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하는데 전자 수가 많아져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. 어 여기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어... 원래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빠져나가면서 네. 겉에 있는 전자 껍질이 없어져서 전자 껍질이 한개 줄어드니까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졌고 아 어, 여기에서는 원래